그냥 대학이 아니라 연고대 나고 싶대. 쫄랭 쫄랭 두부방앗간. 어. <웃음> 음. 음. 아모니까 슬슬 가볼까 그냥? 어. 출발. 아!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응. 음. 자. 음, 차 와. 응차 음, 와. 어 들어가는 차다. 가자. 넌저나면또 적응 끝나 my way. Come. Good, b a b 고 Good, baby. o 나는 자유를 찾을 뻔나거한마리 편련하다 한마리엄청하예라자 좋아 2차선 들어왔어 오케이. 3차선 자 쭉가자 좋아 오랜만이군 오랜만이군 나올 때까지가 귀찮아서 그렇지 막상 어. 나오면 또 좋아 음, 그게 참 아이러니야. 아이러니야. 이게 장비를 많이 챙기고 뭘 잔뜩 입어야 되고. 그게 조금 입니까. 귀찮아, 그렇지? 날씨도 생각보다 포근하네. 손 시리즈는 않 나? 어. 음, 안에 이너 장갑 꼈지 꼈어. 오케이, 잘했어. 아쉬오 자기 갈 때. 음, 자기 페이스로 와. 내가 내 페이스로 가고 있어 오케이 시선 처리 좋네 어 왔어? 오케이 okay, 굿 천천히 정지 오케이 okay. 그렇지 어우 yeah. yeah. oh, 좋구만 좋아? Yeah? 응 나오니까 좋아 한번 정도 들어지고다 <웃음> 지나갔는데 막 흔들고 있고 아시는 분이 되면 오토바이 타야 되나? 뚱뚱한 사람 오토바이 타고 싶을 텐데 참 장비에 저기가 한계가 보이는구만 <웃음> 아무래도 날씬한 사람들이 사이즈 고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날씬한 사람들만 타야 돼 뚱뚱한 사람들도 타고 싶은데 안전하게 타고 싶잖아 뚱뚱한 사람들도 사이즈 제약이 많지 그러니까 <웃음> 당신 안 뚱뚱한데 왜 아니 나 말고 나보다 이제 더오버로 이제 저기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당신은 여자치고 키가 큰 편이고 딱 유럽 여성 체형이기 때문에 유럽 여성 사이즈를 사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에 안 들어와. 당신의 그뭐 신체 조건에 맞는 사이즈들이. 여자 170키 맞는 옷들이 들고 들어와봤자 몇벌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를 안 갖다 놓더라고. 그래서 당신 자켓들 전부 다 유럽에서 그냥 바로 직구해서 입으니까. 아마 이거 중고 내면 엄청 잘 팔릴걸?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 <웃음> 찾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당신하고 붙어야겠서 얘가 뛰보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뭐 들어오게 하려고 <웃음> 네, 당신하고 붙었어 잘했어 이제 막 요령이 막 응? 엄청 늘었어 그래? 진짜 짬이 늘었다는 게 느껴져. 초지대교. 초지대교. 초지대교는 이제 강화도에 왔다 이거지. 강화도 바다 한 번을 못 보네. 왜 맨날 버릴까? 조금 땡길까? 자, 속도 줄이고 천천히 좌회전할 거야. 오른쪽은 차안 와. 천, 응. 천천히 들어가자. 응. 좋아. 코너에서 시선 줄때 시선도 주지만 몸도 그쪽으로 조금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. 여기서는 <목소리> 확실히 오토바이가 없다. 음. 날이 추우니까 오토바이들이 안 나와. 우리네 나안 나, 안 나와, 아버지. 우리.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뭔 개소리야? <웃음> <웃음> 확실한가요 오토바이도 타고 싶고 <웃음> 당신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어떻게 나요 어디서 약을 타라 <웃음> <웃음> 네, 진짜 약사인 집에만 은 사람한테 어디서 약을 타라 이러는데 어? 나 약산대? 요 이러면 진짜 <웃음> 야, 어디서 약을 타고 있어? 저약사인데요 시선을 멀리 둬야 돼 아무리 내가 좋아도 영동이만 보면 안 된다고. 할 말은 맞지만 하지 않겠다. <웃음> 할만 하 안. 나 코너 탈때 많이. <웃음> 그래서 고개만 깎아겠어 인사 했어? 아, 방금 그 아저씨도 인사만 하시더라. 코너라서. 나도 인사만 했어 잘했어 이런데서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코너에서 만나면 서로 힘들어 <웃음> 아니, 처음에 저기 내가 접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거 어떡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뭐, 잘타나아 근데... 지금 그니까 러 <웃음> 오토바이 였어 그... 뭐지? 신호? 아, 그 가티오응 어. 천천히 오 치... 신호... 천천히. 여기 차 많다, 여기. <웃음> 누군가가 빌런인 거지, 지금. 세우지 마라, 오르막이다. 가자. 아, 여기 이정도 이 오르막은 괜찮아. 아, 오케이. 차 지금 우리 제 앞에 있는 저 차가 빌런이다. 우든 차가 저 아저씨를 제고 어, 싶을텐데. 저 결론 아저씨 너무하네. 안가버리네한대 추월나가고. 초보 운전 붙이고 있긴 하더라. 아 그래? 그래도 저건 좀 너무하네. 여기 딱 언덕 올라가면 또탁 트인 시야가 나를 반겨주지. 차로는 못 느끼는 게좀 있지. 그렇지. 차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지. 자, 몸을 조금 쏘서 타. 안쪽으로 몸을 넣고. 오케이. 좋아. 속도 조금 천천히 갈게. 안주 낮췄어? 응. 1, 2단으로,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똑바로 그냥 세워. 응. 천천히. 됐어. 오케이. 여기다 딱 세우자. 네? 그래? 오케이, 좋았어. 여보좀 밀어주겠니? 으쌰. 좀 따뜻하네요. 네. 네. 여기 창을 닫아놓으시니까 조금 그래도 온화해요. 여기가 이렇게 쪼요 저기 때문에. 그래서. 아, 부츠가? 어? 와, 고맙습니다. 네. 어,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아, 네. <웃음> <저는> <웃음> 남자가 <웃음> 아이스를 드시는 아, 아 저는 사계절 내내 거의 아이스를 먹어보고 싶어요. 아, 바쁘 땅콩소트. 내 화가 많아서 그런것같 <웃음> 공부다 소리나네 어, 공부 안해도 되고 지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뭐 공부는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공부하라 그래 되잖아. 대학은 요즘은 공부로 가는 거 아니야 누구나 가연구대 가고 싶대잖아 어. 어. 그냥 네? 대학이 아니라 연구대 가고 싶대 그런 공부해야지 여기 살살살살 나와 앞에 서주겠니? 음. 오른쪽 길 나의 <웃음> 무이이 음. 차가 지금 저를 흘려다가 다시 꺾은거지? 음. 어디서 고소한 어. 냄새가? 그지 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참기름 짜는 냄새가 막나아 계속 참기름 짜는 냄새 가 나는데? 음, 안 나는데? 이제? 아, 그래? 어, 예. 내 코에만 났나? 어디서 깨를 먹나? 남편? 어, 우리가 깨를 먹자. <웃음> 그 외곤수한 냄새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다. 그치? 예. 참기름 냄새 계속 나. 응. 어, 우리 주변에 방앗간이는 아니야? <웃음> 쫄랭쫄랭 두부 방앗간 <할까? 웃음> 고소고소. 고소하고 싶고 <웃음> <웃음> 법정에서 만날 각이야 4주간은 위예 기간 있습니다 4주간 더 고소하겠구만 <웃음> 아미렇지 오늘도 발레파킹 이용하겠다 <웃음> 그렇지 항상 주차는 발레파킹 가자 오. 땡겨서 와 땡겼어 좀 급가속이다 싶을 만큼 악셀을확 감아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방금 다리에 깜짝 놀라서 힘이 들어갔어 <웃음> 라이딩스쿨에서 배운 것처럼 처음에 확 감는게 아니라 꾸욱 우우 욱 그런 느낌으로 오늘 145km 탔네 그러면 보니 갔다온 거야뭐 틀리냐 그렇지, 거의 똑같아. 오케이. 당신 거 먼저 놓고, 내거 놓고, 뭐 그래? 왜 자꾸 연장이 안 들어가니 됐다. 오, 오, 인구야, 치워 나갔다. 들어와.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간불, 빨다불 빨간불, 빨간불, 빨천 이 천천히 요정은 끝까지 천천히 천천히 자, 고기 여기다가 세워 고기 세워 오늘도 무사히 안전라이딩하고 잘 돌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엇 나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드릴까요? 어, 각 어, 그러네. 오이구 어이구, 어이 안녕하세요. 아, 어, 아저씨. 놀고 음, 가꾸